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8회 화요일 방송 내수중 1에서 2출 이, 이래서 이수 필출입니다. 회기 분석 자료죠. 매주 화요일 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차에는 4개 중에서는 하나가 나왔고요. 원본에서는 2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2차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유튜브, 이번 회차 유튜브 방송은요. 어,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 회귀분석자료 내수중 1에서 2수필중입니다. <목소리> 자료 보시기 전에 우선 끝수하고또 다른 자료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어, 필출 끝수입니다 이것도 매주 화요일날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어, 2차에는 어, 1년 끝수였었죠 1년 끝수에서 어, 그 20하고 어, 40이 출했습니다. 지난 2차는요. 어, 이번 2차는 어, 38끝수입니다38끝수요38끝수가 어, 어, 실출할 거로 보는 이유는요, 어, 이렇습니다. 어, 38그수 중에서, 어, 28하고 33을 제거하고 보면은, 어, 이렇죠? 30, 28하고 33을 제거하고 본 겁니다. 어, 이렇게 28하고 33을 제거하고 보면, 어, 현재 4연멸 중인데요. 어, 1회에서부터 1047회까지 아, 오연멸이 두번 있었어요. 오연멸이 두번 있었어요. 어, 통계적, 통계상으로 보면, 약 500회에, 500회 시행하면, 아, 한번 정도 오연멸이 있다, 이런, 이런 거죠. 지금 현재 1047회니까요. 어, 이번 회차가, 어, 그런 회차가 아니라면, 어, 이번 회차에 필출하겠죠? 자, 여기, 그래서 이거를 검토하실 때, 우선 28, 33을 빼놓고 어, 나머지 2, 4, 여서 일곱, 일곱수에서 살펴보시고요. 어, 안 보이시면 28, 33도 같이, 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어, 요 13번은 어, 13번은 요 콜드수 현재 맨 끝자리에 있는 수라서 어, 당분간은 어, 지금까지 그 경험에 의하면 어, 당분간은 나오기 어려울 걸로 보여요. 아 어, 그렇지만, 어, 그, 저지난주하고 그 전주, 어, 2주 연속 맨 끝자리에서 나온, 어, 그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조건 뺄건 아니나, 어, 여하튼 13은, 어, 일반적으로 경험에 의하면, 어,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헌터는 보고 있습니다. 아 어, 그렇다면 그 세수를 먼저 빼놓고, 어, 나머지 어, 여섯 수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고 어, 거기에서 안 보이시면 이세 수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 음, 각자 나름대로 한번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어,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어, 그렇다고 꼭 필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이 통계 자료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잖아요. 근접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차나 다음 이차에. 출, 아, 출로 보이죠? 자, 이거 잘 검토해 보시고요. 어, 다음은, 어, 불주변수입니다. 불주변수요. 어, 지난해 차에 불주변수가, 아, 1929 또는 5969, 아, 이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1구하고4구가 나왔죠. 아, 그래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지난 해 차는요. 어, 이번 2 차도 불주변수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서 어, 그래서 올려드리는 거야. 좀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아, 불주변수는 대상 수는 많아도 어, 이 정리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 보기가 아주 편해요. 불주변수는요. 아, 또 여기에서 필출 수 찾아내기도 좀 어, 용이하죠. 이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대상 수가 많은 반면에 아, 오히려 포기가 편합니다. 어, 이 헌터는 개인적으로 이 불주변수에서 어그 어, 29, 39, 49, 59, 23, 2, 459 중에 이번에 차이는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3, 459 중에 어, 불주변수는 출현빈도가 높아서 어, 한때 그 꾸준히 올리다가 최근에 몇주 동안 안 올렸죠. 다른 다른 자료 올릴 자료가 많아서 그래서 안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2차에도 가지런히 정리가 돼 있어서 어, 확인해 보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부지 변수는요. 자, 이제 다음은 어, 이번 2차의 어, 그 주메뉴죠죠네수중 어, 1에서 2수. 이건 매주 화요일 날 주메뉴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 회귀분석 자료입니다. 어, 이번인 차에는 회귀 분석 자료 원본이 어, 개수가 대상 개수가 어, 평소와는좀 평소보다는 적어요. 이게 적죠. 1 3개 14개 막 이렇게 어, 됐었는데 이거는 2, 4, 6, 8, 11. 아, 11개입니다. 어 아, 11개 수예요. 어, 이 회귀 분석 자료는 헌터가 아, 보여드리는 회귀 분석 자료는 아, 이거는 출연빈도가 높고 어, 또 일반적으로 두개 이상씩 어,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한개 내지는 한 개가 나오거나 어, 전멸하는 경우도 어, 가끔 있습니다만은 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 이번 이차에도 이 헌터는 어, 두개 정도, 두개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에서 네 수를 어, 뽑았는데요. 어, 네수 중에서 안 보이시면 그 아래에 투수 더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어, 그 투수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네 수는 한 수씩 나타났다가 사라질 거예요. 어, 잘 고르셔서 어, 이번 이번에 차 대박도 이루시기 바랍니다.